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이분나 아직 특이하죠? 음. 아래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이에요. 아, 그러시네요. 네. 아, 우리 바이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미 이러고 그, 왔어요. 어, 뭐 그런데도 코골이가 수술을 아, 할 정도로 코골이가 심하시고 이 분은 수술을 아예 안 된다고 병원에서 수술해봐야 효과 없다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에요. 소리가 한번 총력이 됐고요. <웃음> <웃음> 아주 기를 쓰고 해야 겨우 근처에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키가 한 188인가, 몸무게가 한 110kg 이렇게 생겼죠. 턱은 이런 걸 유명하죠. 이거 낭감 <웃음> 어떻 하지? 걱정. <웃음> 정말 어떻게 하면? 봐봐 이미 턱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? <웃음> 걱정이죠. 아, 네. 어. 근데 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. 아, <웃음> 이렇게 어 있기 때문에 더안 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주걱턱인 사람들이 위턱이 많이 자란 사람보다는 아래턱이 여기에 걸려서 성장을 못한 거예요. 위턱이 음. 들어간 사람들이. 그래서 음. 얼굴이 이렇게 렇게 돼있지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? 이렇게. 여기, 이렇게. 반달 반달은 아니지 달처럼 턱 턱이 이렇게 나온 것보다 얼굴 아, 야. 안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. 됐다고 얼굴이 어. 어. 어쨌든 아. 그분들은 결국 기도가 그분들은 여기라기보다는 저위턱 저 기도 쪽이 막혔죠 상기도 쪽이 누구는 아. 마찬가지예요 어. 근데 이렇게 코골이 심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러고 그를거거든요 어... 턱이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. 아... 아... 턱이 앞에 있으면 뭐 이미 코굴 때는 턱이 이렇게 뒤로 와서 기도를 꽉꽉 막고 있는데, 그래서 이 이런 분은 살짝 빼고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줘도 기도 확보가 충분히 되거든요. 아 그렇구나. 아, 이걸 무작정 뺀다고 능사가 아니에요. 음... 그는 그 사람이. 확보하는 기도량이 있고, 그 잘때 떨어져서 기도가 막히는 양이 있으면 그그 양이 원래 그 만큼만 그만큼만 유지해주면 된단 말이에요. 음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, 2mm만, 어떤 음. 사람은 7, 8mm, 음. 굉장히 다양하죠. 음.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이렇게 해서 또 조용한 밥을 받게 음. 됐다는 음. 네! 지금까지 정풍소장이었습니다.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